<웃음> 이거 원래 쓰고 있던 다이어리 다이어리인데 여기 붙여야지. <웃음>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건가?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엄청나 우와 우와 달하다 이거 봐고 있어 이거 봐 우와 다리 이거 봐 우와 와, 와 이거 뭐야? 엄마 이제 어? 그런 거살 일이 없겠네. 와 그러니까 맨날 교보문고에서 이거 엄청 구경했는데 비싸서 못사는데서와 세상에. 와. 와 자랑해야지. 와. 와. 와와와 와. 와감상 와, 와. 와, 스티커 있다. 감상 스티커. 어 어떻게 포장이 이렇게 예쁘지? 와 어떻게 뜯긴것 맞았다. 와 메모지 엄청 엄청 멋게 와. 와 너무 짱다와 여기 거 진짜 멋있다 우와 여기다 보관하면 되겠다 우와 <웃음> 야 이거 스티커 보관 파일도 따로 있어이런건 처음봐 우와 히치아이코다히치아이코 이게 아직도 나오는구나 우와 볼까나 여기 83, 80, 82, 0 8 83, 85호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몇톤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<웃음> 와 진짜 오랜만이다 와 엄청난 이이이 이, 감동포장 감사합니다 이제 자랑사어이 뭐지? 이거 어디서 많이 뭔가 카카오톡물 하기에서 많이 본것 같은데? 핸드크림 같은 거 <웃음> 다이어리 쓰고 있는 이 일정표밖에 안쓰는데 한번 예쁘게 꾸며 보겠습니다 아언이 너무 귀엽다 <웃음> 귀여워 <웃음> 이거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거 너무 신기하다 <웃음>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지롱 <웃음>